3월 2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중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본선 4차전 1대1 라이벌 매치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화어보이스 박지현과 트로카사노바 윤준협의 2차전이 예고됐는데요. 지난 1라운드에서는 송가인의 검은고야로 박지현 표사이다 창법의 완결편이라는 극찬을 받은 박지현이 1253점을 기록해 은가은의 티키타카로 한국판 리키 마틴의 강림이라는 찬사와 함께 1210점을 획득한 윤준협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사람의 2라운드 무대는 듀엣전으로 핫핑크에 시원하게 가슴이 파인 파격 의상으로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여성 파트너들과 함께 도발적인 라틴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이 돋보이는 데칼코마니 안무로 경쟁이 아닌 하나의 공연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사람의 치명적인 무대는 이일밤 10시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에서 공개됩니다.